Hello, everyone. I'm a dog cherry. 내일 민나아 오가요. 먹으러 갑니다 어, 안녕 앵무새들 편집하다가 파파야를 먹으러 가는 점심 먹으러 갑니다 이렇게 일단은 제가 점심을 내왔습니다 Now vacation homework Because I'm bored And 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꼭 해야 돼요 okay? 오늘이 일요일이네요 운동은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할 거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못했어요 먼저 저는 문제집부터 하려고 해요 영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 you want to be? 너는 뭐가 되고 싶냐? 저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Would you like to come to my Halloween party? Of course! I make some food, don't forget to wear a costume OK 음 um. 번역을 해보자면 어, 글씨체가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어머 뭐 대충 이런 번역이겠죠? Happy Halloween, you look wonderful. Thank you, I made it. That's great. 어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에 알려주세요. I want to be a fashion designer. Do you like cooking? Yes, I do. I want to be a cook. Oh, it's getting dark. Let's go trick or treat. Aha! Uh -huh. Wow, you have a big basket. Yes, I want to get a lot of candy. Very good. Okay, let's go. Trick or treat. Trick or treat. Aha, you're ready for e Ding. 자, 이제 수학문제집을 해볼 겁니다. 오늘은 이쪽부터, 오. 오. 어. 이쪽까지 딱두장풀 거예요. 숙제 끝! 체리는 이만 잘게요. 안녕!